홍의 번적 서의 번적 전하를 휘락 벼락 방산천리 졸음 잡아 장군님 가신다 <웃음>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동해 번적 서에 번적 전하를 뒤려 표락 구름 타고 오르신다 최전 연고지우에 수령님 쓰시런 축지법 그들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홍산주령포기 <목소리> 겨선다 번개도 뒤따른다 장군님의 지략으로 승전걸린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의 전법신묘한전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